네 번째 여행자의 성질관리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여기는 몰타 발레타의 골목이에요 제가 몰타 갔을 때 정말 참 좋은 여행을 했고 참 추억도 많고 너무 예쁜 것도 많이 봤는데 몰타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4. 여행자의 성질관리 미치고 팔짝 뛸일 한국이었으면 너 가만 안 놔뒀다. 생각은 굴뚝 같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상황이 여행 중에 종종 있다. 그런 일쯤 각오 안 하면 어찌 여행을 다닐까? 어떤 때는 알고도 당하고 어떨 때는 한국 대표 쌈딱이 되어 들이받기도 한다. 몰타를 목적지로 정하고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데 도무지 검색이 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티켓팅 에이전시에 전화해보니 말타? 라고 검색을 해야 한다나? 내가 갈 때만 해도 우리에게 몰타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고 정보도 많지 않았다. 영화 트로이, 뽀빠이, 그랑블루 그 옛날 현빈의 하늘보리 CF 촬영지 사진 몇 장만 보고 여긴 꼭 가봐야겠구나 생각했다. 또다시 충동여행 중세를 그대로 간직한 이 나라의 소문난 자랑거리 중 하나가 노란색 버스였다. 이후 현대식 버스로 싹 개비한 것을 보고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내가 몰타를 방문했던 2010년엔 모든 버스에 오렌지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오래된 베이지색 중세도시를 달리는 노란 버스는 그야말로 명물. 마치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었다. 기념품 가게에도 버스 캐릭터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버스 기사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들은 버스 내부를 각자 스타일대로 꾸몄으며 운전할 때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댔다.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한데 하나같이 멋있고 잘생긴 것으로도 유명했다. 자부심, 그것이 전부였다. 이들은 도무지 친절하지가 않았다.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짐 가진 손님은 승차 거부를 하거나 돈을 더 내라고도 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무뚝뚝과 불친절까지 안전 때문이라고는 못하겠지. 몰타 사람들의 영어 억양이 워낙 딱딱해서인지는 몰라도 버스에 탈 때마다 주눅이 들곤 했다. 그래도 버스의 모양만큼은 사랑스러웠다. 몰타는 크기가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섬나라로 버스 터미널이라고는 발레타에 있는 단한 곳이 전부다. 시외든 시내든 따로 구분하기도 민망한 작은 나라이니 터미널만 가면 어디든 갈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귀여운 노랑 버스는 여행 내내 나의 발이 되어주었다. 나는 문도 닫지 않고 달리는 버스 앞자리에 앉아 큰차 드라이브를 즐기곤 했다. 버스 요금은 내가 갔을 때만 해도 47센트. 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버스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다. 그렇지만 버스 탈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버스의 독재자인 기사들은 거스름돈을 주기도 하고 잔돈이 없다고 안 주기도 했다. 돈을 내면 기사석 옆에 있는 설치된 빨간 기계에서 혓바닥 내밀듯 조그마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잘 챙겨야 한다. 가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씨의 검표현이 버스를 타기 때문이다. 기사들 하는 걸로 봐서는 누가 감히 무임승차를 할까 싶지만 어찌되었든 몰타에 있는 동안 나의 버스 여행은 꽤 순탄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착한 날 길을 잃긴 했지만 이후로는 실수 없이 버스도 잘 잡아 타고 감히 기사님께 어디에서 내려달라 부탁도 했었다. 점차 적응을 해서 발레타가 아닌 곳에서도 버스를 잘 갈아타곤 했다. 몰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가는 버스를 타러 발레타로 갔다. 공항행 버스 중엔 유난히 구식이 많았는데 여행자에게 특별 경험을 선사하려는 일종의 전략 같기도 했다. 어쨌든 공항행 버스를 타기 위해 고물 버스들이 뿜어대는 매연 사이로 줄을 섰고 드디어 빈티지 장난감 같은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사님 컨디션이 영 별로인 듯 보였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주눅 들게 한달까? 기분 탓이려나? 공항버스라 짐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독 나를 보며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47센트를 기사에게 건넜다. 짐이 많으면 돈을 더 내라는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잔돈을 털어 버스비를 냈다. 출국날에 깔끔하게 동전을 털게 되어 잘됐다 싶었다. 이때 인상 팍팍 쓰던 기사가 자기 나라 말로 막 욕을 한다. 말이 안 통해도 욕은 느낌이 온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어차피 가는 날이고 이미 이 사람한테 기가 죽은 상태라 눈치껏 돈을 더 냈다. 여기서 동전 털기는 실패. 기사는 마음대로 얼마를 계산하더니 거스름돈을 주며 뭐라고 호통을 친다. 딱 꺼져 이엑섹야야 느낌이다. 정신이 살짝 호미한 와중에 드는 생각 어? 영수증 안 받았는데? 그러나 이미 당황할 대로 당황한 나는 리시트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쭈뼛대며 쳐다만 보고 있으니 빈정거리는 눈빛으로 뭐라고 또 낮은 소리로 욕짓거리를 해댄다 그러고는 아무 영수증이나 확 던지는 게 아닌가? 38센트짜리 영수증이다 47센트에 30센트를 더 냈는데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말도 안 나오고 이미 멘붕에 멘붕이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승객들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 듯한 상황으로 몰린 건 분명해 보였다. 하는 수 없이 주는 대로 영수증을 받아 챙기고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이 안 좋네. 그냥 빨리 공항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슬프고. 억울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이제 골목 몇 개를 지나면 공항이다. 모퉁이를 돌아 멈춘 정류장에서 푸른 셔츠를 입은 풍채 좋은 남자가 탔다. 순간 느낌이 탁올게 왔구나. 말로만 듣던 검표였이었다 아, 하필. 그는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고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귀퉁이를 찢어 돌려주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얼음이 되었다.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38센트짜리 근거를 알수 없는 영수증뿐. 그거라도 받아놓은 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 영수증과 나를 번갈아보며 이 여자가 무임승차인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를 스캔 중인 그. 내가 할수 있는 건난 아무것도 몰라요. 기사가 주는 대로 받았어요. 라는 표정짓기와 텔레파시 발사뿐.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 시간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 다행히 검표원과 버스 기사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고 기사는 다시 내게 욕을 퍼부으며 신경질적으로 47센트짜리 영수증을 뽑아 검표원에게 건넸다. 38센트짜리 영수증을 받으며 신경전이 있었던 것과 나를 구박한 것을 잊지는 않았나보다. 그런데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여전히 분한데 그냥 넘어간 게 고마운 걸 보면 난 자존심도 없나보다. 아, 이런 내가 더 화나. 아마도 버스기사가 권표원에게 멍청한 것, 영수증도 잃어버리고 한것 같다. 아니다. 어쩌면 권표원이 너또 승객한데 장난했냐? 했을지도 모른다. 아, 억울해. 왜 영수증 달란 말을 안한 거야? 이런 기분으로 몰타를 떠나야 하나? 공항에 도착해서도 내내 기분이 울적했다. 세상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면세점 구경은 처음이었다. 아 어, 이거 읽으니까 다시 너무 화가 나네요. <웃음> 말은 안 통해도 이 몰타 사람들이 몰타어하고 영어를 섞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으면서 어 여태까지 낭독 중에 제일 많이 틀렸어요. <웃음> 편집 많이 해야겠네. 음어 예전에 이렇게 클래식 버스였고 사실 이 버스를 탄다는 게 너무 너무 신났어요. 몰타를 여행하는 동안은 워낙에 기사들이 무뚝뚝한 얘기 하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듣고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심조심 했고 어, 한 번은 한시간 이상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 마샤슬록이라는 데를 갈때 주말이었는데 버스기사들이 그냥 서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 버려 가지고 제가 여행하고 나서 바로 뭐 버스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깔끔해지고 좋아진 거는 맞는데 사실 이런 정치가 없어진 게좀 아쉽지만 또 한편 몰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영국 식민지시서 시절이 좀 생각나게 하는 약간 그런 장치이기도 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또 없애는 게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빨간색 기계에서 이렇게 이 영수증이 혀를 착 내밀면서 <웃음>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 날은 이 사람이 손으로 두을받고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참 억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미안하다고만 해줘. 안나 푸르나에 오르기 위해 배낭 여행자가 모이는 곳. 네팔 포카라는 아름다운 호수 페와탈로도 유명하다. 알 언니와 나는 포카라에 도착해 깔끔한 호텔방부터 잡았다. 벨보이가 따라 들어와 숙소 상황을 체크하고는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역시 친절한 네팔 사람이었다. 우리는 카투만드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교통편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포카라에서 출발하는 프로펠러 비행기에 내려다보는 네팔의 설산이 장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까도 생각 중이었다. 방을 둘러보고 짐을 정리하는 사이 그가 급히 정보를 가지고 왔다. 아침 비행기에 자리가 딱두개 남았다는 것이다. 아침 출발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좋았다. 그는 결제 금액으로 190달러를 가져갔고 비행기표는 우리가 밥 먹으러 간 사이 안내데스크에 맡겨두겠다고 했다. 당시 포카라의 숙소비가 싸게는 우리 돈 5천원, 비싸야 4, 5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행기 값은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네팔 산맥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페아탈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호텔로 돌아와 항공권을 보니 아침 비행기가 아니라 정오 비행기다. 우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데스크에 다시 항공권을 맡겼다. 시간이 잘못 포기되었으니 벨보이에게 바꿔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때만 해도 일이 꼬일대로 꼬여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터. 다음날 데스크에 확인해보니 교환은커녕 벨보이는 티켓을 가져가지도 않았단다. 오히려 왜 티켓을 찾아가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되묻는다. 벨보이를 다시 찾았다. 연락이 안 된다. 호텔 매니저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참 뒤 자고 있는 그와 겨우 통화를 했는데 티켓은 환불할 수 없으며 일정 조정 역시 캔슬 차지를 더 내야 한단다. 환불도 안 되는 비행기표에 캔슬 차지를 더 내야 한다는 건 뭐야? 분명 아침 비행기에 딱두 자리가 있다고 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매니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호텔 데스크가 시끄러우니 손님이 들어올 리 없고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참다 못한 매니저가 벨보이로 추정되는 그를 오게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벨보이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너무도 뻔뻔했고 자기가 버스 타고 티켓을 받아왔다며그 비용까지 내란다. 도대체 이건 뭐야. 처음부터 그 비행기표는 우리가 부탁해서 버스 타고 사온 것도 아니잖아. 곧바로 벨보이라 생각했던 이가 티켓팅을 했다는 여행사에 전화하여 티켓의 출처를 소문한 뒤 그를 앞세워 여행사로 갔다. 버스 타고 다녀왔다고? 1 5 0 m 쯤 걸어가니 여행사가 나오는구먼 그의 주장과 달리 항공편은 많았고 오전 시간에 몇 좌석이 남아있기까지 했다. 티켓을 바꾸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제 발생. 자리가 남아있는 비행기는 일종의 완행이다. 비행기도 완행이 있냐고? 있다. 몇 개의 정거장을 거쳐 카투반두까지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비행기 편이었다. 결국 정오 비행기와 도착 시간이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침 직행 비행기가 없었냐고? 아니다. 그가 티켓팅을 하려고 왔을 때 이미 매진되었거나 처음부터 그가 말한 우리를 위한 딱두 자리는 없었던 거다. 우리를 너무 물렁하게 본 것이다. 그게 그렇게 됐어. 하면 그래? 할수 없지 뭐. 할줄 알았나 보다. 그는 수수료를 챙겼을 것이다. 항공료는 다른 어떤 비용보다 비싸다. 그만큼 수수료가 짭짤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괘씸한 건 그의 불량한 태도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딱두 자리라며 다른데 정신 팔려있는 관광객 둘을 현혹했고 티켓이 어떻게 되었는지 책임지지 않았고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는 등 사소하면서 치사한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으름장을 놓는 등 줄곧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행사 직원 덕에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결국 표는 바꾸지 못했다. 더 독하게 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역시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사실 그가 사과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기만 했어도 금방 포기했을 것이다. 그는 사과는커녕 여행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후시탐탐 도망갈 생각만 했다. 오죽하면 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있어야 했을까. 결국 표도 바꾸지 못했고 딱히 성과도 없었다. 오전 내내 알게 된건 그가 교활하게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 뿐. 여행사에서 나오며 그는 다시 도망가려고 했고 우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사과해!였다. 그는 옛따소리 하고는 쏜살같이 사라졌다. 야비한 미소는 덤이었다. 아, 사과를 받고도 놀림당한 듯한 이 기분은 뭐지? 왜 사과를 구걸한 것 같지? 오전 내내 싸우느라 기운이 다 빠진 탓에 호텔로 돌아온 즉시 방을 뺐다. 아마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보다. 우린 피자 한 판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도대체 이 일로 남은 건 뭐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소소한 사기를 친 거고 우리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따라 들어온 사람이 벨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소소한 사기를 당한 건데 사실 이렇게 소소한 사기를 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또 여행지에 많다 보니까 음,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봐주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좀그 너무 이게 얄미워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우스운, 우스운 광경일 수 있지만 저 멍청한 여자 둘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얄미워 가지고 원래 뭐 싸움이 유치한 거잖아요 이 사람하고 막 우리가 양파를 붙잡고 막 여행사에 막 데리고 가고 죄인처럼 <웃음> 죄인이죠. 네, 갔던 기억이 나네요. 어, 여기는 어이 표지에도 이런 이 동네에 야, 이 탁구대가 있, 있는 것처럼 여기 표지에도 이렇게 탁구대가 동네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이 놀잖아요. 여기 박타프로라면 여기 도 포카라에도 이런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괜히 기진맥진해서 먹었던 피자 그리고 요게 이비행기예요 이렇게 한 줄씩 앉아요. 그래서 총 정원이 11명? 뭐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 음, 굉장히 귀여운 비,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음, 포카라의 그냥 거리, 네, 거리입니다. 네, 적과의 동침. 프리랜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오랜만에 장기여행을 계획했다. 고양이 마을를 친구에게 부탁하고 2주간 터키로 떠났다. 터키 내에 방문지역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생각해볼 예정이었다. 첫날엔 어김없이 길을 잃었고 숙소에 짐을 푼 뒤에는 톱카프 궁전으로 갔다. 문 닫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볼 요령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정은 확정된 것이 하나 없었다. 단지 넵루트에 한번 가보자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 미션이라면 미션이었다. 넵루트 하나가 터키 여행 일정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게 되리라는 건 그때까지도 몰랐지만. 톱카프에서 멋진 일몰을 본뒤 나가달라는 안내원들의 말에 쫓기듯 밖으로 나와 현지 여행사들을 염탐했다. 여행자의 거리답게 이스탄불 구시가지에는 현지 여행사들이 꽤 많았다. 터키에 살았던 선배의 조언을 따라 그리스에 잠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현지에 살았던 사람의 조언이라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넵루트는? 계획은 이랬다. 이스탄불에서 넵루트까지는 무척 먼 데다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교통편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그쪽을 향해 여행하되 중간에 스팟을 몇개 넣었다. 이 과정에서 수고를 덜기 위해 교통편과 호텔 바우처를 이스탄불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것이었다. 몇 군데 여행사에 문의하니 난색을 표했다. 넴루트를 취급하긴 하지만 왜 요즘 시즌에 거길 가려고 하냐? 거기 시리아 옆이야 위험해! 라며 목적지를 바꾸도록 설득했다. 넴루트 쪽은 아예 취급하지 않는 여행사도 있었다. 결국은 숙소에서 저녁을 먹다가 소개받은 여행사와 의논을 했는데 사장도 친절하고 가격도 잘 맞아 이곳과 계약했다 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여행하며 렘루트까지 가는 경로를 만들었다 마침내 렘루트에 도착했다 11월 비시즌인 터키는 몇 군데 관광지를 빼고는 대체로 조용했다 렘루트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였고 안내받은 호텔방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방을 바꿔야 했다 손님이 나밖에 없어서 아무 방이나 임시로 내준 느낌이었다 호텔 사장은 비수기에 혼자 온겁 잔뜩 먹은 듯한 코리안을 한몫 단단히 벗겨 먹을 생각인 것 같았다 그는 짐도 풀기 전에 현지 여행을 마구마구 들이대기 시작했고 나는 도착하자마자 하라낸 반나절 투어의 호객님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퍼질 것 같은 낡은 승용차를 타고 두 명의 동행자와 여행을 다녀왔다. 하란을 보고 온 것은 좋았지만 차는 내내 불안불안했고 영어를 잘하는 능숙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을 거라고 했던 바로 그 능숙한 운전기사는 운전 내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며 유적지 앞 게시판을 손가락질해 준 것이 전부였다. 식사 또한 싸구려 스낵과 콜라였다. 호텔 사장은 이스탄불에서 예약할 때 냈던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이미 값을 치른 넵노트 여행비를 또 받으려 했다. 겁많은 나는 그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두려웠다. 낯선 곳, 아무도 없는 호텔, 무섭게 생긴 사장. 피차 말이 잘안 통하니 따지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여행사에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행히 여행사는 대처가 빨랐고 호텔 사장은 차고가 있었다는 듯 보증금을 돌려줬다. 진짜 차고였을까? 반나절 투어 호객 행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넵루투산의 저녁 풍경은 또 다르다며 가이드를 준비해줄 테니 한번더 가봐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다 등등 가머니서를 늘어놓았다. <웃음> 나참 하루에 같은 산을 두번 올라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몽길 대장님도 이런 행동은 안할 거다. 사실 내가 착해서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어설픈 건데 확 그냥 끊임없이 내적 욕설을 퍼부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소소하지만 꿀팁 여행지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명쾌하게 앞서 신중하자 정신을 딴데 팔고 있을 때는 돈 쓰는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판단하자 나중에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항상 근거를 남겨야 한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연락처는 필수다.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이나 증빙이 될 만한 자료를 그때그때 그때 찍어두고 계약 대상을 반만 밑되너 없으면 타지에서 나 죽는다 정도의 신뢰를 보여 그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 이 사진은 음그 넵룻이 아니라 카파도치아예요 어, 카파도키아 이야기가 아마도 뒤에 나오겠죠? 여기는 블루모스크 사원인데 유난히 이게 인쇄가 좀 많이 어둡게 나왔네요 블루모스크 사원은 이스탄불에 있고 음, 제가 계약했던 여행사 근처에 있어요 <웃음> 어, 근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가 넴루트인데요 네루트 왕의 무덤인데요 예전에 이 지역에 콤마겐의 왕조라는 그... <웃음> 우리로 치면 뭐 삼국유사 뭐 이런 거죠. 삼국사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 조선까지는 알아도 거기까지는 어렵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터키의 이 지역에, 터키 워낙 큰 나라니까 아주 동쪽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콤마겐의 왕조, 아주 짧은 왕조였는데 이때 그 왕이 자기 무덤을, 정말 큰 무덤을 짓고 싶어해서 이넴루산 꼭대기에 자기 무덤을 만들고 여기 를 석상을 세웠는데 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이 석상이 엄청 큽니다. 이 머리 하나가 제 키를 넘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렇게 다, 얼굴이 다 떨어져 있는 이유가 그 굉장히 대지진이 있었을 때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편과 또 이거의 반대편에 또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석상들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신화가 다 섞여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넴루트에서 그, 어, 썬라이징 일출을 보러 또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전에 이집트의 일출이 너무너무 최고의 일출이라고 했다면 이건 한두 번째 정도? 약간 조건이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봤던 근데 이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덜덜덜 해가지고 이집트 때만큼의 그 약간 여유가 마음속에 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멋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 전에 이제 해뜰때 쯤에 배경으로 음, 사진을 찍은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